이게 맞나 싶을정도 <웃음> <웃음> 어디갔어 저또 새로운 빌드 생각해왔습니다.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죠? 두세 도자 숟가락. 마인맨으로 숟가락 가림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냥 만나는 즉시 온 몸을 숟가락으로 때려서 상대방을 저승길로 인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진경환경 들고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냥 깡! 길로 가겠습니다. 내 거야. 내 거야. 아 맛있다! 아유 맛있다! 점프 빡 오오오오오오 무빙? 무빙? 무빙? 무빙? 어찌 가야지 <웃음> 살았다 피카츄 파이 <파야! 웃음> 숟가락 한번맛좀 볼텨 숟가락 맛좀 볼텨 아 재밌다 숟가락 맛좀 볼텨 나이스 꿀꿀꿀 꿀로, 꿀로 일단 죽어도 꿀로 괜찮아? 일단 괜찮아, 살수 있어 살수 있어 포기하지마 <웃음> 야, 피까지반피 뭐 달았는데? <웃음> 야, 어디 갔어? 어, 내 거, 자, 다섯 골. 주강! 주강! <웃음> 아, 너무 재밌다! 요거지! 야 멍멍이! 일로 와, 여자식이! 어, 일로 와, 일로 와. 어디가? <웃음> <웃음> 어? 어? 또 와? 어? 그래? 응 꼴로우면 그만이야 나이스 나이스 야 대박이다! 아 아깝다! 내 네, 걸려갖고 뭐 피했어요 지금? <웃음> 숟가락 살인마 와인맨 등장! 나이스 와, 진량 뭐야? 나이스! 자, 벽궁! 나이스! 와, 대박이다! 한 대로, 그렇죠! 생각보다 좋은데? 자, 다 먹었습니다. 일로와! 멍멍이 따위가 뒤볼면 그만이거든! 너안 보면 그만이야! <웃음> 일로와 일로 오라고 야 멍멍아 겁먹었니아 자시 안나오니까 요즘 겁 너무 많아졌어 잽돌이 귀귀. 큐야그러지 일로와 일로와 와 진짜 좋다 와뭐1비킬이라고 <웃음> 약간 예능 빌드인데 저 약간 이런거 좋아합니다 어디갔어? 나 싸워야 됩니다, 여러분. 싸워야 돼요. 아, 대박이네. 좋네. 어, 죽음. 아, 대국기네. 야, 반피 나갔어. 와, 술가락, 살인마. 딜안 해요, 저 지금. 피해주고. 아, 딜을 왜 해? 이, 가만있으 이기는디! 나이스! <웃음> 아, 뭐, 해을 끄래요.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. 아 나이스. 자, 딜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, 딜량 1인데? 전체 1인데? 와, 근데 좋다. 진 스푼. 딜이 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면 서잘 들어가. 진짜 재밌는데? 너네가 어떻게 쓸거 어떻게 쓸 건지 어 어떻게 반응할 건지 그것도 하나 모르겠어, 내가 깔고 벽궁 맛있죠? <웃음> 아 너무 재밌는데 마이맨 역시 이런 맛이 하는 거지 마이맨이 서포터 치고는 세긴 해요 사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거든요. 응 음, 벽궁 한번더 깔고 그뒤 음, 보고 안 아픔 벽궁 <웃음> 아나 여기 있는데. 빨리 레벨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. 아 근데 진짜 재밌는데? 아 그냥 이렇게 해야 재밌지 아이템이 더 많아야 돼 진짜. 그래야 뭔가 좀 연구할 맛도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. 그동안 포획가좀 재미없었던 게 뭐냐면 아이템이 너무 없었어. 솔직히 이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? 아이템이 좀 많아야 재밌기도 하고. 아이템이 없으면 좀 재미가 없어요. 이거 먹고 레벨업 해야 되는데 레벨업 해야 돼요? 레벨업 해야 돼요 저. 이거 줄거 줘야 돼. 이거 빨리 우리 숟가락 살인마 등장해서 적을 계속 때려줘야 되거든. 좋은 정도거든요. 뭐 나이스 더 뺐고요. 와, 질 들어가는 거 봐. 뭐냐? 야도란도 엄마 게나좀 피했다.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어, 저리 어, 가. 리 가, 가, 가, 가, 가. 무 o 응무 n g 이거 못하 n 벽 moving, 빙어 v 무빙? 무빙? 무빙? 무빙? 야 moving, moving, moving, moving, moving, moving, moving, moving, m 씨 v i n g moving, moving, m o v 이 n g moving, m 스 v i n g m o 신 i 스 g moving, moving, moving, m o v i n 나이스! 질각! <웃음> 자 40골은 못 넣을 것 같네요 이거 주웠다 이거 아 괜히 골 넣으려고 했다 그래도 제가 한번 받쳐갖고 우리 팀이 에렇키 먹었으니까 그거는 아주 나이스 자 일단 아래쪽이 슬슬 이제 나올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레코자가더 먼저 나오거든요? 이때 먼저 자리를 좀 차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것만 먹고 블루만 먹고 아, 아까보다 좀잘 못하고 있다 나이스! 뭐야! 왜 이렇게 잘해, 우리 갑자기? 뭐야! 응? 어? 뭘 아이고! 아, 아까워. 응? 뭐? 뭐, 이, 뭐, 이 자식아! 아, 재밌다. 이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합류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. 자, 레쿠자 때 싸울 때는 절대로 무리하거나 피가 딸피 상태일 때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집에 가세요 저때 싸울 때도 저것도 싸우면 안 되는 거야 사실 콜라오라 그래 괜찮아 우리 많아 야 야도랑 뭐야 야도랑 사라졌어 집에 갈게요 집에 갈게요 무섭습니다 더이상 못하겠습니다 아 그냥 무난하게 자 좋아요 대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까보다 좀잘 못했다 야 딜러만큼 넣었네? 뭐, 이 정도면 조금은 괜찮은데? 아재밌죠 근데 뭔가 이게 좀잘 풀리면 한 번에 착 들어가는 게 진짜 딜러급으로 재밌거든요? 새로운 아이템 나오는 거 아주 나이스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같습니다 어 여튼 오늘 해본 오픈딜러 마인맵 아, 너무나 재밌었고요 여러분들 어, 뭔가 이품으로좀 재밌는 빌드라던가 포켓몬이 나오면 그때 유쾌한 예능 빌드로 한번 찾아뵙도록 할게요